상이 엄청 높네요, 오늘 전혀 모르겠어요 저도요 너무 아무것도 안는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솔직히 이안고뭐 할까요? 반기에 상반기 결산 돌아온 거야 뭐야, 호 어, 다같은 아, 그래요? 뽑는 건가요? 난 이거 뽑을 거야 오, 어, 저, 뭐야? 뭐지? 저는 언제가 적혀있습니다 나도 언제 나도 언제요? 저 뭐? 언제랑 내가 적혀있어? 나돈데? 다 똑같은 거 같은데 오, 나 언제 왜, 나왜 적혀있어? 나도야 아니, 뭐야, 다 언제 왜네 <웃음> 다왜 똑같네 어, 엎어가지고 고르라고 줘요 <목소리> 나 뭐야, 다 똑같네 아, 그러니까 이건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네 그 선은 희석하 어? 그러면은 투모로바이투게도 겹치면 끝나는 거예요? <웃음> 겹치지만 <미안해>. 않으면 <웃음> 되는 거 아니야? 아, <웃음> <웃음> 어, 누가? 겹치면 안 되는 아. 거예요 이래서 멀리 떨어뜨려 놨구나 아니, 투모로바이투게도 겹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웃음> 와. 다 적었습니다 이건 절대로 겹칠 일이 없어 그냥 엉뚱하게 쓰면 되면 다 했다 <웃음> 이거 인명이죠? 인명이니까 뭐 아, 이형 아니에요, 이형 어? 저 다시 적을래 요너 너 이름만 썼지? 아니에요 <웃음> 이거 다 썼어요? 어안 겹칠 것 같아요? 어다 찾은 것 같습니다 범규 써서 뭐? 아, 이렇게 바로요? 자, 일단 누가는 멤버들한테 안 보이니까 좀 이따 말하고 그냥 봐야 범규잖아 어디서 한강에서 무엇을 <웃음> 수영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누가, 누가. 어떻게 <웃음> 우리가 옆에서 놀고 있을 때가 실천 없이 왜? 포도를 다채웠으니까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웃음>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연준이 <웃음> 형아가 익명인 <웃음> 줄 알고 연준이가라고 적었다가 연준이 형아가로 바뀌었어 <웃음> <웃음> 아, 왜? <웃음> 저 먼저 해도 될까요? 아, 어, 나도 해 일단 누가, 호박이가 호박이가? 네 언제 포도알을 다 채웠을 때 어디서 사하라 사막에서 어디서 사하라 사막에서 무엇을 정갈을 먹는다 어떻게 쫄깃하고 맛있게 <웃음> 호박이가? 호박이 정갈 못 먹어 왜? 야, 차라리 인 말이 안 되게 적었어요, 안 겹치려고 아니, 근데 그걸 해도 의미가 없잖아, 우리한테 누가 누가가모로바이트에다 걸리고 어, 무엇을 이 정갈을 먹는다고 하면 어떡할 거 겹치지만 않으면 된다고 했어 난 이렇게 적었어 <웃음> <웃음> 만약에 호박이 걸리면은 난데없이 가가지고 사라 가막 그게 아니라, 쟤는 그냥 지금 게임의 눈을 이해를 못 이해를 못한 거야지. 거야, 아 그래요? 야 만약에 여기서 누가 걸리면은 연준영이가 사라 사막 가서 정글까지못고 와야 된다니까. 아니 너왜 저거냐고 나를. 근데 결론은 이것만 안 뽑히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연준이형이 걸렸잖아. 근데 그것만 안 뽑히면 되겠지해같고 호박이는 <웃음> 뭐야 <웃음> 갑자기. <웃음> 그럼 태연이로 하자 아,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아, 인정 좋다. 아, 좋아요 인정. 야, 너도 같이 먹고 알아. 사하라를요? 어, <웃음> 근데 전 애초에 겹치지 않는 걸로 집중했어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태연이 사하라, 사막 인정 오케이, 인정, 너무 어. 좋고 전 좋아요, 태연이 좋아요, 태연이랑 호박이랑 함께 네, 스빈이 형, 알려주세요 누가 투모로바이투게더가어 잘했다 오, 언제 호도화를 다 채웠을 때 그렇지 어디서? 검귀 집에서 오케이, 그렇지 태국 무엇을 파티를 어떻게 1박 2일로 그렇지 적었습니다 스웨덴 적을 걸 그랬나? 적은 네. 사람이 없는 거 같아 나는 태현이가 적을 거 같아서 안 적었어 장본인님 누가 수빈이, 연준이, 범규, 태현이, 휴닝카이가 그렇지 와우 언제 포도화를 다 채웠을 때술스 어디서 두바이 칠성크 호텔 버즈하라는 아 하서 아 무엇을 호캉스를 어떻게 <웃음> 재미있게 보낸다 왜? 포도알을 다 채웠으니까 <웃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웃음> <웃음> 와 <우와, 좋아해>, 대박이다, 좋아 <웃음> 하면 될까요? 네. 자, 누가? 최현준, 최수빈, 최범규, 강태현, 휴닝카이 음, 다르네 네. 그리고 언제 포도알을 다 채웠을 때 어디서? 제주도에서 어, 무엇을? 바다도 가고, 수영도 가고, 말도 타고 아, 맛있는 아 좋아, 가고. 좋아 맛있는 것도 먹고, 자, 여기 여기 별표 놀러 가서 놀러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러 가서 <웃음> 어떻게? 해? 재밌고 신나게 포도알을 다 채웠으니까 와, 좋다, 제주 좋다 만약에 여기가 저기에서 연준이가로 바뀌면 그리고 제주도로 바뀌면 연준 형은 제주도까지 수영해서 오는 거예요? 아, 아니, 한강이라면 한강이라며 여러분, 소원 두 가지 쓰시면 네 어떤 거를 줄수있을연준형 그대로 두죠 <웃음> 연준형 한강을 주겠습니다 <웃음> 왜냐면은 이미 연준이 형 한강이 네, 다음에도 있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이미 하나 더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아 연준이 형 한강을 지우죠. 한번으로 좋게. 연준 씨의 한강 가서.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이스크림 먹기. 블로리를 <웃음> 한다. 네. 수원은 네. 오늘 하는 게임에 따라서 단로아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해보죠, 두루 씨 저희 첫 번째 행동하겠습니다 네 둘, 셋웅망웅 응. 응. 아, 막이다 망은 그러니까 응. 쉬워 그런데 그러니까 응. 어렵다고 했는데? 막이야, 근데 막 근데 글자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건 알려주실 수 없지 않아요 음, 몰라요 막? 욱인 응, 응, 응, 응. 응, 응. 거 같은데? 망 이. 뭐, 뭐, 뭐욱 감독님 막 이런 거아니야 이가 아니, 이름 있어 이름으로는 안 하겠다 아, 이름 안 하셔 신틀어준으니까 이, 이, 이가 있어 욱? 욱하시는 성격이 있으신가? 이? 휴닝카이 담당 감독님 오? 앞에 두 글자 만네 네. 하나, 둘, 셋망 은, 은 응. 응. 하나밖에 안 들려 응. 망, 은 은, 마? 망은? 배은망은 마, 마흔? 배은망, 음망? 마흔이면 마흔이라고요? 야, 마흔 마흔이면 마흔 살되신 분이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뒤에 자 하나, 둘, 셋 마흔 응. 망 망이라고 하셨는데 울막 울, 울, 막, 울, 울, 울 눈이 들렸어? 울? 울 있었어요 야. 아, 맑은 눈망울 확실히 들었고 눈 있었으니까 맑은 야. 눈망울? 망이라고 하셨어요 맑은 눈망울 같아요, 맑은 눈망울 맑은 아, 눈망울? 아, 맑은 눈망울을 알아도 가, 아, 근데 되고. 우리 스태프분들 얼굴이 너무 다들 마, 마, 눈이 마. 너무 예쁘셔갖고 다들 갑자기 왜 이렇게 눈을 크게 뜨세요? 근데 맑은 눈망울이 눈망울? 너무... 아, 어? 아니, 나, 나 아니야? 뭔가 어떤... 태현이 아니야? 야? 어. <목소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면 나지. 아 이분이 아니다. 광태 같은. 아네 우와 이게 어떻게 우와. 맞냐? 하나, 둘, 셋, 1 말, 키다. 말. 키. 야 말, 말, 말, 키. 말이었어. 칩. 키. 키. 키, 키, 키, 키, 키, 키 맞아. 칩야말키말 키야. 나머지 나머지. 칩 삼, 삼, 팔, 삼팔. 칩, 칩 칩. 집키키 어? 아, 말집 3 38키 말집 키말치 38이요. <웃음> 뭐야 이게? <웃음> 말나말아 그런 거 아니까 키아닐까 키? 아닐까요? 키? 키 같은데. 183막 이런 식. <웃음> 아, 키가 나왔어. 어, 말에 빠 지금. 키. 키. 아까 그 8이 있었지. 사람 3, 3. 3 맞아. 아마 7, 제가 7. 100일 거 같은데. 팩트 어, 모양이 1 3이었는데 센티미터, 오케이 그럼 183키183 맞네 183. 너 뭐냐? 키183 맞네 너 뭐냐? 아, 10이네 10이 아니야 10이에요 맞네, 맞네 10. 아 183, 아저1 아, 8 2거든요다 저랑 같이 키즈예요 <웃음> 나보다 1cm 크면 그분이, 그분 어, 아니까 맑은 183이 우리. 누구시죠? 일단 나는 아니네 <웃음> 세번 테니스 들려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3 7뭐기 음. 이런 게들렸는데잠 잠 잠, 잠, 잠, 아 해, 배인것 같은데? 저는 배 배, 배3은 배. 배. 진짜 맞는 3 같아 배, 잠, 배. 잠 잠을 많이 자3 3감3글자3 3에3 3 3 3 3네3글자 하나, 둘, 셋3카 아, 3네도 아, 네, 있었고 배3 3 3 3 3 3 3 3 3 3 3 카메라... 아, 어, 야, 카메라다 앞에 세, 앞에 세겼잖카 맨, 야, 근데 라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나왔다, 카메라 나왔다 근데... 맹앞가 아니라 맹가보다 라, 라 나오지 네. 카메라 감독 아, 근데 함이 있었는데 함이 아니야, 가, 감 아니야? 한번... 뒤에 동자로 네. 볼게요 하친 친? 야, 카메라, 음. 친, 친. 카메라 친, 친. 카메라랑 친함 카메라 친함 카메라랑 친한다고 카메라 친함 오케이 와 자, 그러면은 아니, 근데 카메라랑 친한다는 게 나오는 것도 친한 거고 찍으시는 것도 친한 걸 수도 있잖아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우리 다 친하긴 해 <웃음> 잠깐만, <웃음> 잠깐만 나 아니야? <웃음> <웃음> 나 얼마 전에 위버스 아이디가 강태형 미래기 183이었어 아, 근데 너183 아니니까 아니야. 눈 또랑또랑 어 근데... 어. 카메라를 친하고 근데 어. 83은 아니고 그럼 정답 외쳐볼까요? 아니, 아니. 키 아, 잘못 아, 조사하신 거, 봐. 거 아니에요? 봐봐 지금 키 크신 분들이 여기도 여기 계시고 여기, 여기, 여기 있는, 있는 그러니까 여기 오, 분 아니에요. 오 키가 뮤펜치세요? 오 어, 눈망울이 총총하신데. 그니까. 러 네? 팔십. 80. 8 0이요 아야 근데 야 이걸 솔직하게 말해 말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잖아. 거짓말하기도 있어요? 어? 잠시만요 감독님. 감독님 야, 한번 일어나 주세요. 야 잠깐만. 나도 가봐. 감독님 하세요. 한번 일어서 오실수 있나요? 네, 말말그 <웃음> 눈망울이셔. 야 눈망울 맑으셔 저희가. 오! 어, 야, 다른 거 같은데? 야, 야, 맞다 야, 이거 와, <웃음> 어, 나 공격도 안와줬 야, 야, 얼굴 나도. 빨개졌어, 얼굴 빨개졌어 뭔가 뭔가 됐어. 이상했어 그냥 한번 정답 외쳐봐요 한번 외쳐봐, 다섯 번이냐인데? 맞아요 정답 아니, 정답, 정답 몇번맞칠수 있어요? 다섯 번, 다섯 번 어, 그래요? 정답 감독님 여러분, 진짜 너무 맞추있어요 키가 백팔십삼. 카메라에 눈이 초록초록해요, 카메라랑 친해요 183이 너무 초록초록해요 아마 본인께서 적으신 것 같아 아마 이렇게 했을까, 회의를 하다가 어. 누구로 할까? 야, 아, 나 초롱초롱해 하자! 그래, 야 <웃음> 야, 이 정도면 초롱초롱하지 하고 딱 하신 거지 네. 감독님 하겠습니다 프로필 키는1 8 3 c m 도지 그렇죠 네. 저희의 투두 감독님 <웃음> 이러실까 <웃음> 왜 눈초롱초롱 하세요? 아니야 <웃음> <웃음> 확실한 건 183밖에 없어요, 카메라 친함이랑 자리를 한번 바꿔볼래? 아, 그래 자리를 바꿔볼까요? 너, 맞아. 너 일단 누가 너. 우리 일단 한동안한 다음에 거울 약간, 약간 오케이, 야, 한번, 바꿔볼까? 네. 약간, 약간, 오케이 야, 한번 바꿔볼까? 네 그러면 내가 두 번째 할게 네. <웃음> 우리 크게 해주 하나, 둘, 셋 자, 김 야, 김금 김, 야, 김 씨야, 김씨김은 김? 림? 은? 은? 은은 은, 은인가봐요. 야이이 지금 확실하다. 칠남남남남 남? 남 남, 나도 음인가 은이었어. 나 강으로 들었거든. 강남 아니야? 강 강남 강... 강남의 에요 강남,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에 강북 멋쟁이. 멋쟁이? <웃음> 야, 어렵네. 강어우 전혀 모르겠어요. 야 아니야? 야 아니야? 나 아니야? 얘만큼 눈이 똘망똘망한 애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 근 183이 아니잖아 제가 미래키가 183이거든요 너 누가 그래? 제 아이디가 그거였어 일단 얘 한번 해보자 어차피 네, 힌트 네. 많아요, 저희 네. 정답 기... 기회 여러 번 있으니까 네. 태현이 해볼까요? 아, 아 근데 그냥. 얘가 요정이면은 요정처럼 오. 생기긴 했다 정답 정답, 정답 하나, 둘, 셋 요정, 강태현 아니, 야 번만 근데 스태프분들은 이렇게 어렵게 누시잖아. 우리가 네. 못하니까 한번, 한번, 한번 해봐. 쉽게 해주시는데 그래. 태현이 형. 오, 고마워요. 고마워요. 내가 아까 하자 했죠. 고마워요. 아까 우리가 하자 했잖아요. 눈또랑시면나았고 어디 있어. 나 아니야? 아 근데 너183 아니니까. 눈 또랑또랑. 어. 근데 카메라랑 친하고. 그럼 정답 외쳐볼까요? 왜 얘요? 왜 왜? 눈망울 크네 그래. 아, 그렇긴 크죠 기183 네. 자, 이거 설명해 주세요 미버스? 그러니까 제 위버스 최근 이... 최근 아, 이름이 진짜? 강태현 미르키 183이었어요 아, 진짜 <웃음> 카메라 친나 저도 제가 친나긴 하죠 그죠 마지막은? 키님 뭐라고 하셨는지? 좋은 향기 좋은 향기야 네. 그래? 그래? 아, 그래? 강이 아니, 아니라 우리... 남이었어? 저가 아니라 조였어요, 와, 조, 진짜. 조, 좋은 아, 너무 아, 어려운데 김이라 조. 그랬구나, 계속 아. 그래도 맞췄네요 맞아, 과정이 뭐가 중요해 결과가 좀된 아, 거야 아, 그래서 요정 뭐라? 얘가 왜 요정이지? 아, 자기도 해. 근데 모르긴 했어요, 근데 아, 너도 몰라? <웃음> 네, 그럼요 <웃음> 너 오늘부터 요정이래 그럼 다운 라운드로 넘어가 볼까요? 두두. <웃음> 어우, 따갑다 어 건강해지는 느낌 그냥 수빈 형이 네명다 없죠? 안 돼, 나 어디... 아, 이거 다 같이 손잡고 이렇게 버티면 되는 거야? <웃음> 아니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잖 근데 하다가 넘어지면 이렇게 밟는 거지 가장 큰 사이즈의 도전 도전, 도전. 자, 도전. <웃음> 야, 좁구나 성공 성공 왔다, 성공 야, 이거 한 번만 더 봐도 힘들겠는데 그러니까, 야, 이거 한 번만 더 봐도 힘들겠는데? <웃음> 좋아 자, 도전 오케이, 도전. 어버. 뭐 업으면 되겠다. 벌써? <웃음> 아 너무 실망. <쉬워. 웃음> 자, 아니야 이제 이제 약간 전략을 잘 짜야 돼얘들아 우리가. 자, 준이 이러고 이제. 휴닝이 체형이 없어. 자, 휴닝이 체형이 없고. 검둥이 좀 작으니까 그냥 들어오고 야 내가 너한테. 야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그래. 버틸게 이렇게. <웃음> 나야 <나오고 내가 웃음> 이렇게 잡아줄게 준심. 준심 잡아준다. 그 이러고 <웃음> 자, 들어오기만 하면 돼. 네. 오, 잠깐 야, 잠깐만 <웃음> <웃음> 야, <웃음> 자, 이제 잠깐만 우리 전략을 잘짜야 돼, 이거 이게 가능해? 이게 세번 접은 거예요? 그냥 한 발만 들어도 되는 거예요? 야, 그럼 한 발만 그럼 한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 그러네 야, 발튼튼하 눌러, 그냥 자기끼리 눌러요? 저거 못데 저거 못한명한 명씩 눌러봐, 한 명씩 눌러 아니, 그냥 이것보다 이게 나아요 들어와, 들어와 아니, 그냥 차라리 누르지 말고 이렇게 어, 해서 발 뛰어, 발 어, 뛰어, 발뛰 하나, 둘, <웃음> 셋 오케이, <웃음> 야, 다시, 다시, 다시 <웃음> 할수있것 같아, 할수있것 같아 아니, 내 발을 밟아, 얘들아 밟아, 아, 밟아, 밟아, 그렇지 하나, 셋야 진짜 빨리 해요 이게 진짜 아, 두번 남았네? 다시 해볼까, 아까처럼? 아야될거 같아 다 이렇게 끝에 하고 까치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야, 이렇게 하고, 다 같이 까치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 이게 렇 나을 거 같아 아니, 아니, 아, 잠깐만,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하고 다팔손 잡아, 잡아, 손 잡아 한번 하고. 해보자 손 잡아봐. 뭔지,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해볼게 그거 그냥, 까치발 하는 게 나을 거같 그냥 엉덩이 잡아줄게 자, 다 같이 하나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 야, 저방법좀더 생각해 보자 야, 일단 다 같은 말로 통일하자 왼발, 어, 왼발, 발, 발 앞에만 들어가지. 그리고 다꽁 이거 들어. 하나, 아 그냥 자기 혼자 여기 서 있는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아 혼자 서 있는다는 느 하나, 둘, 셋. 아! 될거 같아요. 발을 이 위에다가 또 올리면은 되게 편하네야 그러네.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하나, 음, 둘, 둘, 셋. 아니면 손 떼면 뭐 그냥 이렇게 서 있어 볼래 다 같이? 어 그럴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천천 어, 괜찮다. 자, 야 아니야, 야, 야, 야, 우리 이렇게 자랑 옆으로 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놀람> 되네 <놀람> 되네 되네. 그리고 <놀람> 각자 잡아주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야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안 <놀람> 돼. <놀람> <놀람> 아 그러면 네명네 네 명이 하고 범경이그 위에서 발을 다 같이 밟아 볼래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놀람> 제발 밟아. 하고 이렇게 범경이 안에 들어가서 이걸 밟아주세요. 어될거 같아. 아 야, 아, 된다, 된다, 아, 됐어 때, 나못 떼, 나못아때나못떼 아니, 아맨 아. 밑에 있는 저못어요 아니, 아니 왜안 떼? 중간에 더 어. 야, 잠깐만, 야, 범... 야 야, 순간, 네가, 네가 안으로 들어와 맨, 맨 아래로 할래요? 내가 그래, 어, 공이 제일 크니까 밟아, 음. 그냥 밟아 하나, 둘, 셋 야, 너무 아파 야, 나 이거 못 해, 나 이거 못해 아! 잠깐만, 잠깐잠깐 우리 할수 있어 아! 여기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너무 아파 두명까지 야, 두명까지해봐세 명이 다나 야, 두 2명까지 명하고 2명 몸을, 2명 몸을 겹쳐봐 몸 겹쳐봐, 최대 안전하게 아니, 잠깐만, 잠 잠깐. 그렇게 말고, 그렇게 말고 <웃음> <웃음> <웃음> 오, 위로 올라가는 건 어때요? 퓨맞춰 엥? 오, <웃음>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내려와 <웃음> 아니야, 이거, 야, 너무 위험해, 위험해 뭐, <웃음> 아야 여기서 우유와. 너 머리 찍으면 여기 <웃음> 그래 한번 시도해 볼수 있지 않아요? 야, 이게 내가 보기 발 밟는 게 최고거든. 이렇한네 발을 밟아. 야, 그럼 두 아, 팔 멤버 세 개만 깎아. 야, 잠깐 만 삼각형 만들어. 삼각형. 삼각형 만들어. 그리고 구기를 밟아. 깔아. 어, 오케이. 자, 자 시작. 아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아파. 자, 빨리 찾으셨다. 아, 잠깐 만 이거 뭐죠? 아니야, 아니야. 뭐야, 뭐야, 뭐, 뭐, 뭐죠? 한번 해볼까? <웃음> <웃음> 가망이 없어. 내가 뭐. 이거 한 번에 다 뭐, 뭐야? 뭐 이건? 어, 뭐 보면 되이한 번만 시도해보고 무겁다고 하면 제가 어, 아니면 어, 어, 밖에서, 밖에서 해보고 오자 어, 여기서 구이 빼. 아, 밖에 아, 아, 그... 좋은... 오, <웃음> <1년만이야>. <웃음> <웃음> 1년 만이야 1년 <웃음> 만이년 <웃음> <웃음> <웃음> 좋은 아이디어 <웃음> 야, 근데 여기서 한발 떼야 될 카이야, 알지? 두발할수 있어 두발할수 두발 두발 있어요 이걸할수 두발 있어 환경 올라가 봐요 에라이네 <웃음> <L. I. I. 웃음> 포기하겠습니다 안되네 자+ 자+ 자+ 자+ 자+ 자는 방법이 더 있나 다른 방 못하고 자 방금 한 것처럼 네 발을 다 밟으라니까 위에를 한 발에 다섯 개 올라가면 저오버인거같아 일단 해봐 어떻게 됐어때스트레스 됐어. <웃음> <웃음> 아프다니까 이거 왜이 아프지. <웃음> <웃음> 아프다니까 내가 괜히 아까 포기한 게 아니야. 한발 이렇게 하고 한발 들면 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어, 오 나, 이이쪽 가능하다. 이쪽 가능하다. 이게 보니까 무릎을 다 같이 이렇게 <웃음> 모으면 돼. 음, 무릎을 <웃음> 다 같이 모아. 이렇게 모아. 게임 아, 카이 <웃음> 사라로 보내자니까. <웃음> 오케이. 자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야 진짜, 아 야, 진짜, 진짜, 진짜. 아! 성공, 성공. <목소리>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여기서한 수를 더 뜨네 <웃음> <웃음> 아, 웃겨라. <고마워>. 아이고, 웃겨아 아이고. 아이고. 개요? 고 아이고. 아이고. 아개라고그러고까 바늘 빼고 아이고. 아이고. 아아 몰라, 해봐 아 이거 아, 그거야 돼. 빡 빼가지고 숨이 턱 떨어지면 잘 보이긴 하겠다. 어 가운데 거 남기고 양쪽 거 뽑으면 수는 다 가능해. 네. 옆에 것만 해야 돼. 오케이 아, 그럼 그렇게 하자. 하자. 하나 둘셋 도전! 자, 가운데 거만 남겨두고 야, 다 빼는. 그래 계산을 해보자. 태현아 계산 계산 좀 해줘. 양쪽에 있는 거두 개, 두 개, 네 개, 여섯 개, 여덟 개, 열 개, 열 두. 결국에 다 하나씩 남기고 다 빼야 돼. 음. 그래 하자. 완전 이 앙상한 빼는 것만 해야 돼. 네. 위에부터 하는 게 낫지 않아? 위에, 위에부터, 밑에, 중간으로 들어간다 네, 어, 어? 어? 네. 아, 아, 그렇게 위에부터 약해 밑에부터 하는 게낫아안나 밑에부터 하면 위에가 약해 아니, 아니, 뺐어요 <웃음> 야, 야 일단 이거 잘 맞춰야 돼이 무게를 잘 버텨야 된다고 <웃음> 여기에 이렇게 무게를 두지 <웃음>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가운데 놔야지 그래, 다음에 이걸 빼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가운데 놔야지, 이거를 오케이 너무 우리 빨리 저지르면 안돼 오케이 이거를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안 아니, 돼요, 아니, 안 돼요! 아니, 안 돼! 안 돼! 아, 근데 아니, 이렇게 는면쟁가 아니잖아 상관없지, 아니, 안돼 위에는 침대로 쌓아야 돼요? 한번 쌓으신 건 다시 못 건드리는데요 그럼 미리 아직 다안 쌓았어요, 이거 과정입니다 여기 하면 무너질 거 같은데? 아니, 안 무너져 아니, 너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 빼잖아. 아니, 너 차라리, 잠깐만, 있어나 남았잖아, 이미 뺐어요 괜찮아? 어쩔 수 없네 뺐어, <웃음> 여기 아니, 위에 올려놔 아니, 야, 야, 여기 올리면 되잖아요. 여기 빨리 올려야 돼 빨리 올 되는데. 돼 이거 뺀다? 네 어, 사이렌이요? 저는 몇개 뺐어요, 네개 여기 사다리 있으니까 사다리 안전하게 올라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안전하게 해주세요 야, 이 사람 이거 뺀다 네, 네 아니, 티이 이거 좀 빼줘 저희는 불가능도 가능케 합니다, 진동으로 <웃음> 됐 <됐다. 웃음> <됐다. 웃음> <웃음> <웃음> 이제, 이제 여섯 개했는데 빼줄게요, 이거 자, 마지막 끝은 남겨두고 말해요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둘다턱 빼도 돼요? 둘다턱 빼고 셋 오케이 야, 순아 너 너와, 너와, 너와, 너네 개만 빼면 돼요 네 개만 빼면 돼요? 야, 네 개만 빼면 돼, 얘들아 여기요? 어 여기 이거하고 여기만 점, 여기만 빼면 돼 형, 천천히, 천천히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제가, 제가, 제가, 제가, 제가 하나, 둘, 셋뿅 오케이 야, 자 나머진 태현이 하고, 닝이가 빼줘. 이건 내가 잡아줄게. 어 아, 그래. 지금 몇개몇개 토패? 두 개만 토패. 어두 아, 개? 두개 남았어. 야빼빼 빼. 빼, 빼. 어, 형이 잡아줄게. 어게 여기서 이야 이게 여기서 이거 빼야 돼. 이 빼야 안 돼. 이게 여기 돼. 여기서 이거 빼야 돼. 빼야 돼. 이야 돼. 이야이야야야 오케이 이제 하나 남은 거죠 맨 미티크 이거 하나 빼면 돼요 근데 이게... 일단 올려, 일단 올려 일단 올려 일단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이거 야, 야, 야, 야, 뭐 하죠? 뭐 하죠? 뭐 하죠? 내가 말했잖아, 이거 <웃음> 두개 뺐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다들 숨 그러니까. 쉬지 마 아니, 이거 두개 뺐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이, 이, 잘못 이게 안 돼요 여기 떡이 할게요, 연준이 형어 그렇게 올리고 그 위에다 올려봐 어, 그냥 음, 가운데에 가운데 놓고 할수있어가운데 너무 단단한 가 음. 차단아, 네, 형은 너만 믿고 있어, 진짜 너 똑똑하잖아 보드 게임 야, 야, 우리 보아게가리 야, 젠가 우리, 우리, 우리 완전 잘하지 젠가 우리 완전 잘하지 와 우와, <웃음> <웃음> <야. 웃음> 잘한다, 얘네 오우, 야 <웃음> 야, 진짜. 야, 이거 우리 어디 대회 나갈래? 어, 이 야, 멤버로 선... 대회 나갈 수 있겠는데? 젠가대회 나갈 거 같아요 우리끼리 뭐 잘할 것 같은데? 되겠다 <웃음> 와, 진짜 와. 태양, 태양, 천천히 해도 돼다 끝났다고 마음 놓지마 그거 그냥 그대로 잡고 쭉빼 야, 안 된다 천천히 오, 됐다 와. 야, 형이 <웃음> <아니>, 올게 <웃음> 이걸, <웃음> 이걸, <웃음> 이걸 성공 시켜 자, 대회 네. 잡아주세요 우리 <웃음> 젠가 고인물이라고 맞아요, 대회 잡아야겠네 아, 그렇게, 그렇게 밀지 마, 그냥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가 잡고 있을게 아아이다 나와, 이리 다 나와 다죽용네 다다 <웃음> 야, 이걸 성공시켰어 <웃음> 저 이제 대회 잡아주시면 될거 같아 대회 잡아주세요 대회 네. 잡아야겠네 <웃음> <웃음> 와, 야, 이걸 성공 진짜 젠가팀 하나 만들자 <웃음> 젠가발 투게더 해갖고 투게더 <웃음> 해갖고 <웃음> 아, 이미 했잖아요 에한 20초 못 샀다 이건 진짜 아유. 성공이죠 인터넷 봐봐요, 지 잠시만요, 아니야. 잠시만요, 사장님 <웃음> 뒤에서 지금 후 하셨거든요 <웃음> <뒤에서> 이거 얘기하, <웃음> 얘기하고 얘기 있는 동안 10초가 지나갔어요, 이미 맞아요, 아, 이건 인정해야 된다 음, 음, <웃음> 아니요, 또요? <웃음> 아니, 성공했는데 왜 굳지? <웃음> 아, 네, 한판더 하면 성공할 수 있긴 한데 한판더 하면... 시간이 아까워, 더... 시간이 그 성공할 건데 왜요? 간다, 간다, 간다, 네 이번에도 저희가 제안하는 제안을 음. 상품을 하시면 네 찬을 한칸더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좋아요 오케이 네. 이거에 2배를 따을 거예요 네 다음엔 똑같이 26개를 뽑기만 해주시면 돼요 아, 너무 오, 쉽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어, 좋다, 좋다, 이게 오케이, 더 쉬울 수도 있죠? 이게 괜찮을 거야 두 손을 빼시 하나, 둘, 셋 도전 자, 수아, 일단, 일단 여기까지 일단 올라가 봐 잡아줄 테스트 이게... 올라가 봐 뺄수 있긴 할까요? 나뭐뺄거 같은데 뺄수 있을 거같 e 아, e is 데저두 o t 두 e n to get there. t 거 e n you can g 이 There is a vehicle. Okay. You c 옳지. 이걸 어쩌냐? 자. <웃음> 떨리는데. d What is it? You are a little bit. w h e r 어 is it? I don't k n o 그렇지, 오! 옳지 방가한쓱 눌러줘요 왜 아! <웃음> 아니, 저, 저거 뺐는데, 범겨 아, 막 하지 말라고 사다리 바꿔서 저기 <웃음> 사다리 바꿔서 저기 있는 거 빼주세요 오. 요, 요, 요. 다음 연준이 형이 빼주세요 어, 너무 무섭다 아, 최범규 여기 뺐어 <웃음> 아, 잘 잡아줘 잘 잡고 있어요 <웃음> 아니, 이거 왜 벌써 흔들려? 그러니까, 왜 뺐냐고 아니, 원래 흔들렸어요 잘떨려다 너무 흔들려 파이팅 이제 안 흔들릴 거예요 오케이 아, 무서워 힘, 내라힘 힘, 내라힘 힘, 흐내라 힘. 힘, 내라, 내라, 힘 오케이 힘이 나 거. 힘이니까 잘 빠지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조금 흔들리는 거야, 괜찮아 생각보다 안정적이야 그렇지 아 뒤로 던져 그냥, 뒤로 던져 아, <웃음> 진짜 던제네 빼고 있는 거예요, 어, 잘 돼, 잘 돼, 잘돼 와, 좋아, 좋아. <웃음> 야, 이 잘한다 야, 이거 좀 무겁다, 이거 <웃음> 진짜 대회 나갈까? 그러니까 진짜 대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성공하면 선거하면... 움직이기 바나 <웃음> 어, 너무 무섭다 우리 몇개 남았어요? 다섯 개도 뽑아도 돼요? 얘를 2층 놔두고 그래, 2층 형. 놔두고 아, 밑에를 뽑자 그래, 너무 형. 좋은 생각이야, 너무 좋은 생각 태현아, 반대가 네 형, 위에 조금만 잡아주세요 오, 한 거의 다 뽑았다 야, 됐어 아, 야, 이거 갈거 같아 <웃음> 야, 이거 빼보자, 이거 빼보자 어, 잠시만, 너 와도 될거 같은데? 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들어왔어 어? 이안 돼, 놈이 안 돼, 놈이 안 돼, 누이안돼 야, 야 문제, 이거, 빼보자, 문제, 이거 빼보자, 이거 빼보자 이제 이거 빼볼까요? 아, 그러니까 이거 빼면, 이거 이게 거이 문제인 거 같아, 야옹이 지금 아닌 거 같아요 제 손이 아니야, 아니야, 느끼기 어때봐봐제 손이 느끼기에 <웃음> <웃음> 손... 어느 쪽까지는 괜찮아? 어느 쪽으로 엎어질 거 같아요? <웃음> 이쪽으로 엎어져 나와봐 오, oh, 됐어 야, 야, 안돼 야, 너희 놓은 게, 놓은 게 아니야 야, 됐어, 뽑아, 뽑아, 이제 더 뽑아 아, 괜찮아요, 클리나 <웃음> 아, 오케이, 아, 두 개요? 오케이 야, 야, 이거 이 가운데 뽑자, 이제 가운데만 <웃음> 뽑으면 되잖아 근데, bu, 가운데만 뽑으면 돼 이거 그냥 팍 쳐버릴까? 오케이 쟤 땡기고 있어요, 저도 야, 이거 잘 빠진다, 태현아, 이거 잘 빠져 <웃음> <웃음> <웃음> 왜, 왜왜 자꾸 그래요? 아, 그렇지도 <웃음> 않고 막하 됐어, 됐어 하나, 더 뽑으면 돼 하나, 더 뽑으면 돼! 하나, 더뽑 오케이 야, 잠깐만, 야 어 아, 가능해, 가능해, 가능해 야, 옆에서 한 명만 체크해 봐 요기를... 여기를봐 방...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야, 야, 야, 야, 좀 진정되고 다시 합시다 아, 아, 내손 놓으세요 내손 놓으면 이거 손 떼, 손좀버야 돼요 손 근데 <웃음> 하나를 아직은 빼기 때문에 와 근데 <웃음> 하나를 아직은 빼기 때문에 와아 <웃음> <웃음> 기 때문에 와 아, 아, 실패한 건 상관이 없는데 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아 <웃음> 우리가 이때까지 실패할 쟁간은 없었다고. 아, 아쉽다. 야, 사실 이거는 진짜 쟁간라고할수 없는 게 안에가 비어 있고 불규정이 있어요. 네. 그러면 아까 거, 네. 하나 한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두. 네. 그 그래, 그래. 뭐야. <웃음> 너무 쉽잖아. 양동님, too easy, easy. 아, 뭐야, 너무, 너무 쉽잖아. harder, uh. more harder. 뭐게, 뭐래, 뭐래? 저도 콜라요. 누가 피자야? 아, 여기 다개가 없겠어. 말 넣는다, 이건 진짜. 나 이거 나 모르는데, 진짜. 뭐야, 저게. 가자, 아, 가자. 말도 타고. 제발, 요아. 아. 아,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부탁할게요, 한번더세요 도원은 돌아오는 거야. 나 볼게요. 벌칙이 생기고 있어 여기서 여기. 벌칙은 돌아오는 거야 <웃음> 그 바꿔요